제군들이여, 모여라! 제군들이여, 모여라! 저기, 타투제군? 통지제군? 모여라! 난 지금부터 이 곳을 청소를 해야 하니 너희는 지금 저 아이가 보이느냐? 저 아이가 보이느냐? 타투도 <놀람> 털 빠지면 너무 심하니까 대해수도저고이 아이를 지금부터 육아를 하도록 해라! 나는 청소를 할 테니, 너희들은 유발을 하거라. 알겠느냐? 알겠느니? 야! 뼈다리 가지도 싸우지 말고. 얘들아, 유발을 도와줘야지. 너희들은 다 컸잖아. 뭐, 뭐, 뭐, 뭐? <목소리> 네 엄마가 바로 얼른 닦고 안돼 이거 봐봐 이거 넣을게 이거 가지고 안 넣어 하트는 엄마의 청소를 도와줄 것이니?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야? 아 이거 봐 옆에 옆에 닦아 소이랑나온다어 하트야, 너랑 너랑도 시간이 없다 나 엄마는 여기를 얼른 청소해야 너희들 다 같이 쾌적하게 있을 수 있어. 엄마 기다려. 봐까뿡잘 놀고 있어? 넵 어, 넵. 어잘 놀고 있지? 엄마 얼른 청소할게. 미미. 흥미너 생리를... 여기 뭐 하고 있어? 나 놀고 뭐 있어? 나 <웃음> 놀고 쟤... 있는 거 맞지? 5분만 기다려. 진짜 딱 5분만. 나트야, 너 포부 안 부어줄 거면 비켜줄래? 정말, 정말 버슬리거든요 You're so big 어, 물고기 그렇게 화장품 많이 하고 있잖니. 바닥 딱 먹어도 더할 거예요? 뱃거리그 고기 인형 너무 지지해요. 나아 <목소리도>